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데이의 써니입니다 여러분 상담, 석사과정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취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석사과정 이후에 상담 전공자들이 어떻게 취업을 향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취업을 하려면 취업 현장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스펙 을 봐야겠죠. 대부분 상담사들은 취업을 할때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게시판에서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서를 넣는데요. 제가 지금 한국상담심리학회 구인 게시판에 들어가서 대부분 원하는 스펙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한국상담심리학회 또는 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 상담사 2급, 그리고 심리상담센터 근무 경력 2년 이상. 이렇게 하면은 일반 상담센터에서는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대학교에 있는 상담센터 한번 봐볼까요? 여기도 상담 관련 분야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 그리고 석사 이상의 학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한번 봐볼까요? 어, 일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뭐 학사, 석사, 졸업을 떠나서 관련 실,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혹은 청소년 상담사 3급 혹은 청소년 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근데 여기는 시간제 동반자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정규직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잠깐 정말 구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공고만 보더라도 대부분 취업을 하려면 학회가 인정하는 2급 또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석사 졸업만으로는 취업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 우리가 안정적인 직업 근데 이것도 안정적이라고 말하기도 그런 게 직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파트타임이거나 아니면 주 15시간 14시간 이렇게 쪼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좀 지원서를 내볼만 하다라는 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학회 자격증 2급 따는 거 겁나 어렵거든요. 이 2급을 따기 위한 요건 이거는 자기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가 석사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석사 졸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 시간을 다 채워야 합니다 이 수련 시간은 학회마다 좀 다르니까요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수련에 따른 슈퍼비전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필기 시험 봐야지 서류 면접 봐야죠 면접 시험 봐야죠 이 과정을 다 해야지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석사를 하면서 졸업 논문을 쓰면서 이 학회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게 거의 약간 불가능해요 약간 그런 기대감 있죠 아, 내가 석사 졸업하면 바로 취업해가지고 내가 진짜 상담 전문가로서 뭔가 할수 있을 것만 같아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저도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아, 석사 졸업은 시작일 뿐 그치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학교에서 상담 실습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수련 시간을 다 채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더 수련 받고 싶기도 하고 또그 시간 동안에 이제 교수님들께 슈퍼비전 받으면서 제가 그 시간을 다 채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 타임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석사 과정 중에 임상적으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한 학기 정도 레지던트, 다른 학교 상담센터나 뭐 사설센터에서는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레지던트라는 이름으로 과정들이 개설되어 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교 레지던트 과정을 하면서 슈퍼비전을 받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요건들을 석사 졸업하고 나서 한 학기 동안 채웠고요 그리고 여름부터 겨울까지는 필기시험과 서류면접과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 석사 이후에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자격증을 땄냐고요? 제가 도전한 건두 개였으나 한 개밖에 따지 못했습니다 이게 학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격증을 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 번에 딴다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필기는 두번받고 면접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뒤에 있는 서류 시험과 면접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사이에 무엇을 이래서 먹고 살아야 하는가 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석사 졸업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석사 졸업은 그냥 최소한의 그런 요건일 뿐이다 그 요건은 한상심 자격증을 위한 뭔가 최소 요건 그리고 뭐 청소년 상담사 2급을 따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근데 2급이 또 끝이냐 또 2급을 따신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 별로 변한 건 없대요 2급 이후에 또 1급을 따야 하고 이렇게 저희가 수련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면서 했을 때는 또 그만큼 또 경력이 많아지신 분들이 많고 또 이러겠죠 그러면 우린 또그 속에서 아동바동하면서 또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이 현실을 알고 준비하면 그래도 낫다는 점. 그리고 저처럼 석사 이후에 1년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면 석사 과정 중에 상단 실습이라든지 슈퍼비전이라든지 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미리미리 자격증을 취득해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 현장에 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